앞에서 봤을 때 일자머리가 있고 뒤에서 봤을 때 일자머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중간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베이스로 갖고 대표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제 원랭스의 커트의 유형에는 일단은 각도의 분류가 아니라 이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라운드 원랭스라는게 있고 스퀘어 원낭스라는 게 있고, 트라이앵글 원낭스라고 이제 해서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트라이앵글 원낭스가 있고요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스퀘어. 스퀘어, 스퀘어. U, A, R, Square o n e n 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라운드.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서 어떤 뜻을 갖고 어떻게 나오는 모양이냐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차근차근 드리려고 하거든요. 아까 포지션 얘기 다 했으니까, 원랭스 커트의 유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고요. 어떤 것이 있는지. 첫 번째, 첫 번째가, 트라이앵글, 트라이앵글, 원랭스. 자, 트라이앵글, 원랭스는 무엇이냐? 트라이앵글, 원랭스. 자 트라이 앵글 원랭스에서 트라이 앵글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트라이는 무엇이고 앵글은 무엇이고 원랭스는 무엇이냐 그러면 자 이렇게 쪼개 갖고 트라이라는 거는 세라란 뜻이에요 삼 세개 세개 세개의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앵글이라는 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아, 그쵸 그러면 이제 도형의 의미로 따지게 되면 삼각형이 되는 거죠 삼각형, 음, 삼각형. 앵글은 각이란 뜻이고, 트라이라는 거는 쭈리라는 뜻과 다르게 이제 비슷하게 트라이 이제 세 개란 뜻이니까 세 개의 각이 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원랭스라고 되어 있죠. 자, 원랭스인데 왜 트라이앵글이야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 자, 트라이앵글 원랭스는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뒤로 가지런히 빗질을 했을 때 뒤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일자인 원랭스 커트거든요. 음. 뒤로 떨어뜨려 놨을 때 뒤에서 봤을 때 일자, 그냥 쉽게 생각하면 뒤에서 봤을 때때 일자 이렇게. 트라이앵글 원넥스에서 트라이앵글 트라이는 뭐고 앵글 뭔지 이해되의죠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일자의 형태를 a 는원넥스 중에 대표가 되는 종류원넥스이앵글원넥스자 그러면 뒤에서 봤을 때, 일자의 원랭스인데, 왜 트라이앵글이라고 해? 라고 하면, 자, 뒤에서 봤을 때, 두상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요렇게 가서, 그냥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죠? 이런 식으로. 뒤에서 봤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딱, 그냥, 예전에 이제 이런 거를, 장가, 장가이로, 장가 블론트 가이든 장가이로 렇게싹 오르는 사람이 있었고 칼단발, 아 칼단발의 개념을 지금 대입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일단은 뭔가 대입하지 말고 분류되어 있는 거에 대한 이해를 그냥 일단은 먼저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따가 한번 더 여쭤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칼단발을 지금 대입하면 너무 복잡해지고요 일단 요세 가지를 정확하게 단어의 뜻과 유형을 이해를 먼저 하시고 나서 칼단발을 대입해보는 걸로 해봅시다 자 두상이 있고 뒤에서 이렇게 장가이나 블런트 가위로 예전에 딱 자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클리퍼 갖다가 이렇게 싹딱딱딱 딱딱딱 찌찌찌 오려내면서 이렇게 딱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머리를 뒤로 다 빗질을 해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옆쪽과 앞쪽에 있는 머리를 이런 식으로, 이런식으로다 뒤로, 어투 뒤로, 뒤로, 뒤로, 투백 뒤로, 뒤 어떤 걸 이용해서, 어떤 걸 이용해서 투백이냐, 응. 커트의 기술 중에, 커트의 기술 중에, 어느 한 지점으로, 어느 한 지점으로, 원래 떨어지는 베이스에서 어떠한 지점으로 다 모은다라는 개념을 뜻하는 용어가 무엇이 있죠? 어. 자, 진행방향을 어느 한 지점으로 다 이동시키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자, 한 방향으로 다 넘겨서 모아준다라고 해서, 오버 다이렉트 그 다음에 오버 다이렉트 에서 단어가 이제 ION이 붙어서 오버 다이렉션 이라고 하죠 오버 다이렉션 그래서 앞에 있는 머리 옆에 있는 머리를 다 뒤로 모아서 가지런히 일자로 내려진 상태에서 커팅을 딱 하는 게 바로 트라이앵글 원랜스다 그래서 뒤에서 봤을 때 마치 삼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Triangle x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봐봐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뭐가 있죠 포지션 위치 우리 기준을 배웠죠 내가 이거를 안 그렸으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거를 먼저 설명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트라이앵글 원넥스를 자르기 위해서는 가장 대표적인 포지션은 무엇일까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우리 그럼 현주 씨가 한번 맞춰볼까요 내가 이제 4각 8각 16각을 그렸어요 16각을 그렸어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현주님, 현주님이 그 우리 회원 회원분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 바로 정답을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많은 포지션 기준 중에서 자, 8번 포지션만. 한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8번 포지션에서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 커팅을 해주면 되는 컷 종류가 바로 원랭스 커트의 유형들 중에서도 트라이앵글 원랭스라는 거죠. 그래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또 적어야겠죠. 자, 포지션. 이거는 이제 따로 나온 데가 아마 없을 거야. 제가 출퇴근하면서 만든 거라서.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으로 그냥 의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8, 8번 포지션 진짜로 실제로 커트를 했을 때도 우선은 이제 앞에 있는 모발과 옆에 있는 모발을 땡겨 와야 되기 때문에 4번과 5번으로 잠깐 갔다가, 그 다음에 1번까지 갔다가 다시 8번으로 다 옮겨 오겠죠. 그 다음에 내가 실제적으로 자르고자 했을 때 위치하는 포지션은 8번 포지션이라는 거야. 그래서 8번 포지션에서 웬만한 거를 다 코팅을 실제로 다 해요. 코팅을 어. 이해되시죠? 8번 포지션에서 그래서. 이 내가 자르고자 하는 커팅이 어느 위치에서 주로 하게 됐냐에 대한 이해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어, 그다음에 오늘 이 다음부터는 이제 세 가지를 직접 잘라보면서 어, 설명을 또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8번 포지션에서 대부분 자르는 온랭스였던 트라이앵글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를 마무리하기 전에, 자, 뒤에서 봤을 때, 일자의 형태를 띠는 대표 원랭스의 종류, 트라잉글 원랭스. 자, 그럼 이해되죠?